이번 정류장은 광안리 입구입니다. 다음은 수영중학교입니다 카드를 대여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영 중학교입니다. 다음은 금년 선역입니다. 일단까지 한 걸음 더 나와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힘들게 방송 중에 참여해주세요 이번 i s 장 o g is k u 다다 u 년 Sand Station, t h i s s t o p i s Kunyun s a n Station. s g Kunyun s a n Station. a n d s a t s t a t i o n g 0 u n i 청소년 수련원입니다. 다음은 대남교차로 남천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, 출대한 다른 사품과 거리 유지, 대화 자직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합시다.